나도힘좀 주니까 예쁘네요. 오. <웃음> 일단은 방어를 나라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잇놀이. 헛, 따, 따, 따, 따. 아! 네, 얼른 들어오세요 와! 어, 네, 진짜 빨리 다들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시작하기? 아, 캐릭터 선택할수 있어요? 나라는. 나라는 뭘로 할수 있어? 헬 여기 구미호, 여우, 홍덕시 네, 여러분들 다들 메인 매너겜, 수겜 아 예, 내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오 나라 먼저구나 얍! 도! 도네요 도요? 어, 이거 빅샷 어! 어쨌든 나라 다라씨입니다 네,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 다줄 서있어요 약간 다줄 섰네요, 뭔가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얍! 유치. 유치오! 아 어, 뭔가 되게 괜찮은데 어 나라가 뭐 아, 자동기능 이런 아 이거 어떻게 아아 이거 눌러, 이렇게 아 오래 오래 안에서 아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쨌든 저기를 빠졌으니까 나쁜 건 아니겠죠? 나도 얼른 가겠습니다. 일단은 걸로 잡고요. 잡고 한번더가겠습니다 나는 아, 이물이 잘안나니까요 개로 일단은 빠져야겠지요. 개로 일단은 빠지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나라 이런거 잘한 다니까요 나라 진짜. 진짜. 오늘 드디어 나라가 에이. 게임 잘, 잘 못하는 아, 버에서 오늘 드디어 벗어날수있니버요 어지러워. 긴장습니다괜니다괜찮요니다괜찮습괜찮습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괜찮니다괜가습니다괜되지되지 아! 멘탈 받상상 오! 가겠습니다! 일단! 일단! 일단!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가주세요. 가주세요! 오케이! 걸, 걸! 걸! 걸! 걸! 걸! 걸! 빠르게! 도망! 근데 유치 나오진 않겠죠? 아, 봐주시는 건가요? 민재인님께서? 나라는 일단은 빠르게! 아, 넘어가는 거. 넘어가. 아니 아니야. 너무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일단 가요? 빨리 빨리 하나라도 납시다. 오케이. 에이. 아! 에이. 여기 에이. 도망쳤어야 되는 건가? 아니요. 아, 그쵸? 빨리 나가주는 게 낫죠? 그쵸? 그쵸, 그쵸? 여기 너무 엉망진창이네. 아, 아, 오케이. 어디로 아. 가요? 빛샷 아. 방금? 미션! 나라 미션 열심히 한거 있어요. 미션은 이지 어쨌든 네. 오,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 과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나라 이기기만 하면 진짜 여유. 완전 대박인 거네요. 우와. 이겨야겠다. 이겨야겠다. 이겨야겠다. 응? 응? 응? 이겨야 하려는 일이 생겼네요. 응? 어떻게, 아! 맞아요. 아 이건... 아니요 이거는 진짜 마지막에 뒤집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는 진짜 마지막에 갑자기 막다 업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쵸 이건 뭐 이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 게임 쯤이야 응, 흔들리지 않죠 그럼 오케이 쭉쭉쭉 가면 돼요 괜찮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라운 흔들리지 않으면 아, 안 흔들려요, 괜찮아요? 흔들릴것 같은데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지않습니 비웅! 흔들리지 않는 걸? 저게야. <웃음> 개! 소박하지만 가보자, 개! 가보게! <웃음> 나가보게! 아. 나는 살살! 살살! 살살! 그렇지, 욕심내지 않고! 어어볼까요 이제 뭐! 이제 뭐 사실! 아뭐 있겠어요? 어머 봅시다. 뭐, <목소리>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지금 이러나 저러나. 니다 <목소리> 어,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맞아, 가자, 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일단 가자. 간데 그거 다 패가 같긴 한데 이번 판은 진짜 정신 바짝차리고정바짝 정신 바짝, 정신 바짝 거리요! 빠짝! 야 <웃음> 아니, 아니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거리요! 아직 거리요! 아 나아! 아! 음, 아, 이거 왜, 왜당댄 거예요? 왜, 왜, 왜, 왜? 나, 이거 세게 농는 넘겨, 세게 넘요 헐! 네. 우리나라 재미를 위해 첫 번은 딱. <웃음> 아, 아, 그럼요. 이 방송 편집점, 편집점, 편집점. 재미있어야죠. 재미있으라고. 그쵸? 방송 재미. 재미 좀 주고, 나중에 감동. 웅장. 이렇게. 윤모는 잘안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아! 개케어로케어로싫어로싫어로싫어개싫어개싫어개싫어개싫어로싫어로싫어로케어어 <웃음> 아, <웃음> <걔> <웃음> <웃음> <웃음> <저한테 웃음> 아니, 게임이, 게임이, 약간, 약간 그 인터넷, 인터넷 문제인 같은데, 약 인터넷 문제 아니에요? 랜선 문제, 약간. 약간. 아니요! 지금